어? 왜이아 <웃음> 그치. 선생 이거 맞아네 <웃음> 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종합 스포츠 채널 생생 구토 저희는 항상 남자들과 땀 냄새 나게 주짓수, 그렇죠. 씨름팔모디빌리아 지금 하고 싶어 이제. 예. 오늘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이 <웃음> 뭡니까? 이거 바벨 아니에요? <웃음> 어,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스포츠 종목이 있어요 뭐죠? 풀댄스 <웃음> 직접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구리에 위치한 팅커웹풀댄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양아영 원장님 잠깐, 이제, 외팅커에앉지줄것 같아요. <웃음> 설명이 옷도 약간 찐컵에 의식해서. 좀. 원장님, 처음으로 하는 이제 여성 출연좀과 촬영이다 보니까, <웃음> 아, 뭐, 지금 손에 뭐땀 나고, 발에 땀 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공기부터가 이상해요. 너무 향기로운데. 뭐, 아, 원장님, 풀댄스 도대체 뭔가요? 여성미를 최대한 강조해서 탈수 있는 아름다운 운동. 남자들도 그 남자만의 힘을 강조하면서 탈수 있는, 운동. 있는 운동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다탈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풀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근력은 조금 되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클라임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손의 힘으로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마찰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라서 옷을 으... 시원하게 입죠 아 시원하게 그렇죠. 살이 있는 데를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클라임 할 때도 손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리를 같이 정각이 정상, 아플 것 같은데 이 <웃음>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동작을 하고 네오저잠 오, 그리고... 소리가 지금 흔들어 <웃음> 소리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한번 그럼 우리 준영이가 영이장유서잖아요 어,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웃음> 자 이렇게 잡고 오른발 먼저 오른발 먼저 이렇게 그렇죠? 왼손 내목 앞에 왼손 내목 앞에 그 이렇게 손이 앞으로 안흔들 지나실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대로 왼발 그렇지 맞아 이대로 잡아갈게요 그렇지 잡아당기 보여줘요 얘를, 얘를 먼저 오른발, 오른발이 손목부터 팔꿈치, 손케해크 천천히, 천천히. 이거, 이거 들어, 이거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올라가, <웃음>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맞아. 툭, 천재여생님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맞아요? <웃음> <웃음> 너무 더워가지고. <좋아. 웃음> 해야 돼, 우리 이거 하려고 왔어. 저한 시간 반 걸려서 왔단 말이요선생님 네. 이렇게 올라가요. 몽키 클라이밍이라고 이렇게 발바닥으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웃음>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웃음> 이게 뭐죠? 그렇오 올려! 그렇지! 뭐판투마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고 있니? <웃음> 이 올라가신다고 서 아, 이게 근데 로프는 <웃음> <웃음> 로프. 이거 그 웨이트 트링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웃음> 이거 로고 바꿔야 돼요. 이거 저예요. 아, 네? 어, 정말 돼요? 어, 그럼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난, 난. 우와! 어? 어? 뛰어서 발바닥 대고, 잡. 그래. 우와. <웃음> 딱저 로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만요. <웃음> <웃음> 네아 <웃음> 반동살 마시네 절대 안 돼서 해지 이렇게 계속 <웃음> 잠시나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러세요 <오> <웃음> <웃음> <웃음> 얘가 손목이 이렇게 풀릴 때까지 아 몸이 돌아가요 네 그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바꿔져. 그러면 계속 몸이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돼 손목이 풀릴 때까지. 어. 이런 말기좀 그렇지만, 은 원장님 잡았을 때, 응. 전완근이나 삼각근이 상관없지 않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난 근데 이거 할만해. <웃음> 오. <웃음> <웃음> 방금 어디서 본거 있다 맞죠 인벌트라고. 네. 그래서 매달려서 그대로 요렇게. 난 이거 할수 있어. 잘못한 거 같은데요? 아, 나 이거 할수 있어. <웃음> 뒤에는 진짜 이거 팔에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옆구리까지 네. 같이 쓰셔서. 네. 이 상태로 오. 뒤집는. 거. <웃음>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좀 전화 좀 아, 혹시 밑에 뭐깔아놓면안 되나요? 아, 매트 <웃음> 미리 알려주셨어요, 야, 저! 아, 그럼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올라왔지. <웃음> 그죠 그렇게 안 어려워. 그렇지 맞아. 하나 둘 죄송해요 선는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죄송합니다 선배님. 좋지 않어 지금 봤어. 그러세 팔펴팬그 걸으기 맞아. 발을 더 내려줬어요. 오! 덩을더 뒤집어. 발을 내려. 이가 뒤집어. 뒤집어 주세요. <웃음> 지 맞아. 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먼저 나와. 못 끈. 이 하고 웬달. 걸고? 나 이거 가능 어, <ajuda> <오! Person! 붕> <welche> 선생님 다쳐요 선생님 <웃음> 다쳐요 아 선생님들 피가 쏠리시긴 하는구나 아니 <붕이> 막 떨어져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저 그치 맞아 맨날 맨날 오케이. 맞아요 맨날 걸어줘 왼다리 5금 <웃음> 그렇지 <웃음> 맞아 맞아 형님. 이거 다리 뒤로 내려 네, 네, 네, 이렇게 그렇지 맞아. 도, 돌아가, 돌아가, 맞아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돌아니 근데 그렇지 왼다리가 줘요 돌려줘 돌려봐 돌려줘 돌려줘 돌려니가려줘돌가줘 왼다리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돌아요돌아요가려 가자 가자 돌려가이려니 돌려줘 돌가줘돌려가돌지줘 돌려줘 그려줘아니줘 돌려줘 돌려지 오이 아파. 금방 오, 아프다고. 우! 웨이트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웨이트를 조금. <웃음> 버터플라이라는 동작인데. 이름이 버터플라이? 네, 버터플라이. 네. 똑같이 아까 전에 재민이를 걸고 네. 재민이. <웃음> <웃음> 오른손만 아래로 내려볼게요. 와. 재민이 걸고 저는... 아까 전에 얘 걸었죠. 네. 그 얘만 내 오른손 아래로. 아무 도다요봉이에 봉. 얘도 질 거예요? 그치 맞다. <웃음> 할수 있어, 지지 않아. 할수 있어. 일단 일단 처 지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맞아맞아야 맞아. 그래야 가로 발을 어디가요? 여기서. 야손 이거 아래, 손 아래 잡아. 아래 잡아. 아래 잡아. 매달려서 돌아가는 그런 건 없나요? 우리는 약간은 미는 건 똑같아요. 여기 다리 밀어서 그대로 일. 그대로 오른다 이건 너무 쉽지 과연? <웃음> 전 한마디 안했어요 우리 비닐변기 준영 풀류정 잡으세요. 갑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웃음> 시동, 시동. <웃음> <웃음> 편집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너 no, 시동을 그렇게 걸어 놓고. 몸은 대형 세단인데 엔진이, 엔진이 모닝급이라 안 돼요. 저 감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웃음> <웃음> 대표님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하면. 네. 어. 손이 아니니까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팍! 어, 아, 잠시만. 아. <웃음> 아, 엄청, 엄청 빨개. <웃음> 아 이거 제일 크로적 좀 해주세요. 이거 막엉덩 <웃음> 정상. 정상. 아, 정상이랍니다 예. 네.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어지 아. 이렇게. 정신. 두 바퀴. 자, 한 바퀴만 더. 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 그치 잘했어. 맞아요. 정신을 차려. 배랑 호복지로만 포를 잡을게. 네. 그러면. 망했다. 요렇게 했어 네. 잡았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좀 봤어. 이거 좀 봤어. 니, 야 이거다. 아니 아니 무릎이 <웃음> 몸닿 다요? 어? 네, 이렇게 해서. 네. 오. 어? 네. 짠!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어. 고추 고추 전 끝났다. 와. 레그 체인지라고 했어. 네.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냐고, 우와, 내 말은. 아니, 말하면서 올라온다니까요. <웃음> 저기도 <저희는, 웃음> 아. 와. 우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너무 아픈데? <웃음> 잠깐만. <웃음> 대표님 저희 결심이다 지금. 저 지금 머리속 루틴이 살짝 완성돼가고 있어. 처음에 인버트, 그다음에 레그 체인지, 에? 다시 V를 하고 다시 V를 내려오고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젠이 다시 크레들 하고 크레들 V 한번 하고 그쵸? 다리 한번 올렸다가 내려올게요. 그쵸? 너 생각했어?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음. 잘하려고요. 보이는 마음. 결혼식 잘하고 <웃음> 행복해야 돼요 도로시타로. 도로시타로. 도로시타로. 도로시타로. 도로시타로. 도로시타로. 도로시타로. 도로로 도로시타로. 도로시타로. 나로시타로로 높게, 높게, 높게. 높게, 높게, 높게. 야, 발, 발 이어서, 이어서 그렇지, <웃음> <다시. 오! 웃음> 그렇지. 아, <웃음> 그렇지 맞아. 우와, 다시 내려와서. 그래도, 으쌰! 우와! <웃음> 오. 맞아. 우와! 스시와 우와, 우와! 우와! 엄나 섹시스러요지죠 찢었어요, 찢었어요, 찢었어요. 제 찢은 거 상당히 그 멜트 레테이닝보다더 힘든 거 같아 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어떠셨나요, 선생님? 저희 큰 장정하고 이제 폴댄스 수업을 해보신 소감이. 약간 좀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네. <웃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요. <웃음>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요. 신선한 충격을. <웃음> 오늘 너무 수고해 주신 양아영 원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 때또 다른 스포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생생! 크루토! 네, 네. 어우, 아, 이거 약간 너무 아픈데요, 선생님 지금? 아, 좀 지나면 괜찮은데 확실해요? 음, 먹은 한 일주일 넘게 네? <웃음>